리뷰 브랜드 제품은 에스앤브의두 가지 토너 제품입니다. 세안만 간단하게 마치고 나온 상태입니다. 티존 부위에는 티테리 토너를 사용을 해볼게요. 에스앤브 티테리 카밍 토너는 피지 잡는 티테리 파우더 토너가 제품 밑에 이렇게 깔려있어요. 그래서 섞어서 쓰면 과다하게 분비되는 피지 컨트롤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파우더가 잘 섞일 수 있도록 이렇게 흔들어 사용해주세요. 그러면 뽀얗게 섞인 토너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용량이니 절대 아끼지 마세요. 얼굴 결에 따라서 티트리를 묻힌 화장솜을 얼굴 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깔끔하게 깎아주세요. 이래서 닥토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톤이 밝아지면서 한톤 맑아진 피부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헬뛰기전 새벽 이슬 맞은 장미꽃을 고압 추출하여 얻은 기적 로즈 토너입니다 불가리안 로즈 장미 코스를 함유 토너라서 이렇게 묽게 나오고 있어요 가벼운 찹도 토너로 안 끈적이고 가볍게 수분 충전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수분 보습 충전 토너입니다 피부가 흡수하지 못해 겉만 번들 트러블이 생기는 그런 토너가 아닌 피부에 바르는 족족 밀착돼서 여러 번레이어링해도 끈적지 않은 토너예요. 이렇게 올려주고 나서 부분별로 지금 보면 요 티존부에는 제가 요 토너 카밍 토너를 사용을 했고요 요 부분 볼 부분 요 부분에는 지금 로즈 토너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열어주세요. 이렇게 사용합니다.